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곤조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박벌 영상을 다시 준비했는데요. 바로 제가 손에다 꿀을 잔뜩 묻혀서 호박벌들을 올려놓을 겁니다. 과연 호박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바로 해봅시다. 자, 이제 제 손에다가 한번 꿀을 발라볼게요. 야, 이 달콤한 꿀을 제 손에다 발랐습니다. 와, 형제가 할거 싶은데요, 이거? 맛좀 볼까요, 살짝? 와 역시 달다! 자 그럼 호박벌들이 이 꿀을 얼마나 좋아할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지금 정치원씨 꿀들을 먹고 있습니다! 오! 뭐야 뭐야! 싸우지마! 꿀 많은데 뭘 싸워? 오! 진짜 이 친구들이 꿀을 엄청 좋아해요! 와 진짜 저형 진짜... 진짜... 보이세요? 엄청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호박벌 친구들의 진짜 매력이 뽀송뽀송한 털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정신없이 꿀들을 먹는 모습을 보면 되게 귀여워요. 제가 밥그릇에서도 이렇게 꿀을 담아주거든요. 그때도 이제 먹는 모습을 보면 진짜 귀엽습니다. 와, 이 친구는 아예 머리를 갖고서 먹는네 제가 살짝 이제 쓰다듬어 볼게요. <웃음> 오, 정말. 정신없이 먹는 친구를 한번 살짝 쓰다듬어 보겠습니다. 반응 없어. 와. 이렇게 쓰다듬는데도 반응이 없이 진짜 잘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 친구들도. 와 완전 몽실몽실하다 진짜 와 진짜 너무 귀여운데요 호박벌들 이런 맛에 기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음, 아까 날라갔다 했는데 다시 왔어 다시 왔어 와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호박벌에게 꿀을 줘봤는데요 야, 제 손바닥 사람 손바닥에서 이렇게 꿀을 먹어도 진짜 아무 신경 안쓰고 먹는 것 같습니다 진짜 먹을 수도 있고 역시 침도 없어서 진짜 핸들링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 더 귀여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k e r e o